스이크 음. 결국 이건데, 과거를 왜 써야 되냐는 얘기에요, 뭐거 뒤에 이거 있잖아. 네. 레이트, yesterday. 명각상 과거 사실인데? 이렇게? 그죠? 음. 어제 늦게까지 머물렀던 것 같다? 음.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그니까, 뭘 바탕으로 해서 이게 나왔어요? 여기라도 또 써봐. 저거. 이크를 주어로 빼갖고 과거 쓰는 거 아니야, 지금? 죄. 센즈빨그 다음에 투정사 어떻게 써준다고요? 주행이 앞으로 나가면서 대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요. 구로 바뀌는데 시제비교하고그랬지 이거? 어, 어. 시제가 다르잖아. 시제가 다르면 뭐 쓴다 그랬어. 완료구정사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뭐가 나온 거야? 완료구정사가 나온 거지. 이렇 투에브 뭐가 나온 거야? 스테이드. 자. 그리고 나머지 레이트 에스데이. 때. 이게 나왔는데 요 이게 나왔는데 여기 여기 여기 아니죠. 여기 이거 쓰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이거 틀려요. 무조건 틀린 거 아니에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아니야 아니. 이게 나왔는데 여기 가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더 빌딩 나왔어요. 요것도 어딨어? 이쪽에다가 자오물 한번 더 써보자. 더 빌딩으로 시작했었나?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들어가보자. 더 빌딩. 어, 그 다음에, s i 나왔었고, s i 이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정답이 뭐야? 투입국인 빌트 아니었니? 이거 요거? 요거였잖아. 요거. 핵심은 이거잖아. 빌트. 이게 나왔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엔미 스탠스 뒤에 뭐 나왔어요? 적어도 최소한 500년 전이라고. 뭐가 나왔어? 어거가 나왔잖아. 이거 명백한 과거 사실이에요. 얘가 나왔는데 저거 시제를 완료 써주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소은이는 요거, 요거, 요거 빼먹으면 안 되고 능동 아니고 수동이야. 투구에그 빌트가 아닌 투구에그 비 빌트였어. 그럼 여기 지금 시제가다르다는건 알았어. 그죠? 투기 중에서 완료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현재 완료 쓸 것인가 과거 쓸 것인가 고민했는데 여기 단철을 알려줬어 이미. 그럼 뭘 써줘야 되는데 과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 써야 되니까 뭐 써야 돼요? 워즈 빌트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야. 아이고 이건 노란색으로 써야 되는 거 이렇게 써야지. 네. 수동형이잖아. 네. 투입비핀. 그래서 응? 네, 응. 앞에서 보고 드라고 나오면 어떻게 어디에? 돼요? 어디에? 아, 그 만약에. 음, 만약에 씬드라고 네. 나오고 투정사 완령이 만약에 나왔을 때. 네. 그 얘기하는 거지? 그럼 과거, 대과거 써야 지 진짜가 아. 다른 거지. 앞에가 네. 아, 만약에 심지가 아니라 심디였어 그럼 대과거 써야 돼. 네. 여기. 헤드 빈 빌트. 이렇게 써야돼. 여기도, 저거 씬디였으면 여기 어떻게 써야돼. 그러면 이제 뭐, yes, 가 나오진 못했겠지만, 헤드 스테이 y 이렇게 썼어야돼. 그치? 시제 달라야돼. 시제 달라는 얘기를 붙이고 얘기하면, 주절의 동사의 시제부터 앞서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가 현재 하려고 과거가 지 고민한 고 거야. 지금 앞에 현재였을 때. 씬였을 때. 하지만, 명백히 과거 사진타내는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주면, 반드시 과거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나머지 똑같죠? 이렇게만 써줘버리면, 그쵸? 나머지뭐이게 아, 핵심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키즈, 세드 대,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이것도 요걸 바탕으로 해볼까요? 어, 이렇게 나왔던 거아니야 아니, 그럼 여기가 음, 투웨브 뭐 메이저도 아, 이런 걸 전공했대. 이렇게. 요거 핵심이지. 얼료형이 어, 나왔구나. 뭘 전공했냐면 엔지니어형 전공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맞죠? 엔지니어링 아, 음.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웨니워즈 이거 무조건 과거야 이거 인카우이즈 대학 다녔을 때자 명백한 아, 과거 사실인데 뭐 이거 전공했었단 얘기야 그럼 여기도 뭐가 나야 돼 1, 세대 키 들어가고 요걸동사수 써야 될때고민해이지만자 여기 과거 나왔으니까 여기도 뭐 나오는데 메이저도 나오면 되겠죠? 이거 아니에요? 나머지 과거 써야지. 완료 쓰면 안 돼, 완료 수면안 돼, 완료 수면안 돼. 너 이거 따라갈까? 내가 굉장히 의심추사했었던 게 맞을 거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기 쓸 때, 어, 현재 완료 쓸까? 내고그 걱정했었는데, 명백히 이렇게 과거 사실을, 완전히 나왔을 때 명백히 과거 사실이에요. 대학 다녔을 때하고 딱 시점이 나와 있잖아요. 이건 무조건 뭐야? 전국에 있을 때과거나아니 저 빌딩은 수동이어서 어딘 거요? 이거? 이거? 당연히 하투 응. 회복 P P, P 잖아. 저기 동사도 B 플 P P 나와야. 해. 형태 그대로 따라가야 돼, 그지? 응. 어차피. 자, 이거 나와줘야 돼. 자, 이거 됐으면 그 밑에 1 번, 2번 나와 있고 바꾸는 거 나왔는데 유블로스트 응. 웨이. 자, 심지를 넣어갖고 씨를 넣어갖고 해보내는거 아니에요, 지금? 네. 너 체중 체중 줄였다. 너 체중 줄였다. 근데 너 체중 줄인 것 줄였던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아닌가 시뮬러스 쓰라는 거니까. 물론 이심지 대절 써버리면 되는데 어차피 그지? 유를 주어로 해서 쓰라는 거야. 브라켓. 동사 사용해서 가로속에 있는 동사 사용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라는 건데. 뭐 이렇게도 쓰고 이 심지로도 쓸수 있는 거 아닌가요? You s e i n to have lost weight. 이건 투구정사 완료형 써준 보다그 음. 다음에 그 문제를 그들은 해결했어. 뭐야? 그들은 요구했다.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는 거네. 주장했다. 이게 답이야? 치연아? 뒤에 답이 요, 이렇게 나와있니? 네. 정답이 이렇게 나와있어? 음. 이해하니 이거? 이렇게 나온 거는 이해하니?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도 있니? 네. 다른 걸로 바꿔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보고사 했던 건딴거 없고요. 그리고 주장한 거보다 또는 뭔가처럼 보이는 거보다 먼저 이루어져서 투구정서에완료을 써줬다는 거야, 핵심이. 그치? 어, 그것만 봐요, 여기서는. 그 다음 밑에 이제 영자으로 나와 있는 거. 이거 이해는 어디서 따온 거니? 1번에서 또 5번, 4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영자이라 생각하고, 자, 빵빵빵 뚫어놨다고 칩시다. 자 쉬지 즈야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원래 이위지세야대접했을때 쉬가 앞으로 나온 거니까 데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투정사가 나와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뒤에 인더페스트 보여 쳐 응. 제일 주위에 이렇게 넌 인더페스트를 봐야 되는 거야 응. 반드시 그럼 이거 봤으면 앞에 있는 이지 써야 돼현재지그지 그니까 그러니까 러 어딘가에 과거의 의미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투정사 완료형이라는 거지 그죠 투정사 완료 그래서 뭘 써야 돼? 과거의 배우였다고 한다. 비동서 변형시키려니까 투에브 피피 하는데 피피를 뭘 쓰면 돼? 비동서에 피피 쓰면 되잖아. 그래서 투에브 빈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마. 여기서 끝나지 말고. 잘 봐. 지금 잘 봐. 그녀는 과거의 배우였다고 한다. 그래서 이걸 보 제가 읊어볼게요. 이렇게 자, 영작이라는 건 원래 우리말 폼세를 보면 이게 완료인지 아니면 단순인지 이런 시제까지도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대충 감상 좀말고 자, 그리고, 인덕패스트까지 나왔단 말이야, 인덕패스트. 자, 이것까진 이해했다고 칩시다. 왜 이해했냐면, 음, 봐봐, 아, 과거에라고 나왔 어딘가에 과거에 있어야 는데여기 과거가 없잖아, 여기는. 그럼 여기다 넣어줘야지, 과거의 의미를. 여기다 과거의 의미를 넣어준 거야. 결국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실제가 다르니까 이렇게 써준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도 고쳐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이리지스에는. 전투를 만들어주면, 쉬가 주로 나올 거고, 얘는 이제 진짜 동사가 될 거란 말이야. 진짜 동사가 될 때, 이게 반영이 된단 말이요 이렇게 써줘야 된단 말이야. 여기도 현재 할 수가 안 돼. 응? 과거 야 돼. 이렇게 할수있 여기는 그냥 투부정사의 형태니까, 이게 나타내는 투에보 PP라는 형태가 갖고 있는, 바로 이 존재의 의미는 뭐냐. 주전의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다 담아둔 거야. 이게 과거다, 뭐, 과거 알료다, 현재 알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교야. 비교. 이거하고 비교해서 이게 먼저 일어났어. 라는 걸 표시한 것 뿐이야. 근데 여기 지금 현재니까 현재보다 먼저 일어났어. 그래서, 어, 이 뒤에 이것까지 있으니까, 어, 이건 과거야. 라고 나타내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바로 대쪽 속에 들어왔을 때도 과거로 표현이 돼야 돼. 이렇게. 어? 내용 이해했어? 근본적인 거, 개념을 이해해야 돼. 그리고 응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4번을 쭉 응. 내려가봐. 그죠.